터러보이스 박지현을 비롯한 미스터 트로트 탑세븐이 오늘 양재천 수변무대에서 팬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신촌과 등촌동, 광화문에 이어 오늘도 또 야외 게릴라 미팅을 가진 것인데요. 오는 30일과 4월 6일 2회분에 걸쳐 방송될 토크 콘서트를 위한 촬영이라고 합니다. 미스터 트로트는 23일의 스페셜 콘서트인 갈라쇼를 3월 30일과 4월 6일 목요일에는 미스터 트로트 뒷이야기인 토크 콘서트를 방송할 예정입니다.